잠깐! 본영상은 과도한 약이 첨가되어 있습니다! <웃음> 자, 여러분들께 블레이드의 최고점 각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블레이드 최고점 각인! 부러진뼈와 시선집중에 대해서 적극 어,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증이 있을텐데 도대체 1 4 7이 아르고스 배럭은 버스가 얼마 뜰까 궁금하실 거예요. 음. 신호.. 신호탄 던.. 던져주십.. 아, 있어! 나 있음 있음! 내가 던짐! 내가 던짐! 앉았음. 사골도 남았는데 <웃음> 뭐지? 버그인가? 저 껍질 벗겨지면 갈게요 저 껍질 벗겨지면 갑니다 껍질 벗겨지면 갈게요 저 지금 모아도 되겠지? 월로드형파괴 좋아서 너무 빨리 모았나? 아 이거 한번 털고 기다려봐 이거 다시 하자 어, 지금부터 모자. 이게 딱안정적이 듯. 너무 빨리 모으면은 끝날 것 같아. 완벽한 계산이죠? 부식 한번 던지고. 파괴시켜! 파괴시켜! 부셔줘! 됐다! 가자! 1억 2900! 이게 버스트 블레이드의 최고점 하... 보셨죠? 이거 이거 이거